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책을 냈어요 어, 한 5개월에 걸쳐서 석가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석가, 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 박민천, 저, 도선풍수과학은, 어, 하고, 밑에, 요 파란 거는 바로 세계 지도죠? 우리나라 지도가 그 가운데 있고요. 그 밑에는 또 작은 글씨로 해석이 있습니다. 요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 이게 전면이고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에는 이와 같이 닭이 한 마리 있어요. 수탉이수탉이 수탉이 뭐라고 했느냐? 꽃 깨요. 하고 어, 수탉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트죠. 새벽에 닭이 우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는 그 해석 있죠. 예, 해석을 제가 이따가 어떤 해석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이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고 책을 5개월을쳐서 쓰는 바람에 제가 동영상, 유튜브 강의를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요즘 책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없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많지 않다고 그래요. 책이 안 팔린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내야 했습니다. 왜 이걸 내야 되느냐. 저는 5천년 역사, 천년 역사, 500년 역사에 그 모든 예언을 자연이치로 풀어보니까 다 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안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요. 한 권의 책으로 그 모든 것을 담아야 여러 가지를 다볼수 있고 제 연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안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 예언에 보면 2021년도가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자연 연구 시작이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때를 맞춰서 그렇게 됐는지 때를 맞추게 되더라고 일부러 맞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제 연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라는 그 예언에 따르게 되면 정확히 그 때가 맞춰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책이 한 권의 책 속에 무엇이 있느냐 저는요 인류 인류와 삼천년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이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3천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제가 부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자연을 보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아하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이것밖에 안됐구나 어 자연 활용법이라는 풍수질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적용했다면 인류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을 했죠. 그럼 누구까지 부정을 했는가? 석가공자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정했다 그러면 은 어떤 오해를 오해 소지가 있으실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3대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그 3대 성인의 가르침으로 평천화가 됐습니까? 세계 평화가 됐나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부정을 하게 된 거예요. 3대 성인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그 제목대로 3대 성인의 그 그런 가르침 이상으로 제가 연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책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한번 의논을 해봤더니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석가모니를 넘느냐 그럼 대성인을 어떻게 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아 저. 예수를 어떻게 넘느냐 어? 어떻게 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스승보다 제자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분들도 인간이고 나도 박민찬에도 인간이야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 선까지만 연구가 된 것이더라 그 말씀은 그 아는 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상이 되더라 자연의 이치에서 나는 그렇게 밝혀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3대 성인을 넘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저에게 이유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쓴 책을 한번 보시라. 이 석가공자 예수를 넘는다는 이한 권의 책을 다 봐라. 이걸 보게 되면 엄청난 그분들을 이상으로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안낼 수가 없죠. 그리고 어왜 2021년도인가 하면 은 이것은 예수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이 모든 예언이나 이런 것은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어, 정말, 어, 이렇게 알듯 모를 듯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 이게 예수가 나를 가르쳐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무슨 지금까지 무엇 설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죠. 틀림없이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제자죠.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신유생 닭띠니다 닭. 닭이라는 동물은 닭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때를 알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새벽을 알리고 어느 때를 알리는 것이 닭이죠. 자, 닭은 며칠 만에 부화됩니까 21일 만에 됩니다. 21일 만이라는 것은 21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21세기 21일 만이 바로 2021년입니다. 그러면 이 닭이 어떻게 새벽을 알립니까? 꼭 깨요 하고 알립니다. 꼭 깨요. 된다. 깨어라. 깨어야 된다. 깨어라. 깨워야 된다 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깨워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지만 어느 때를 알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연구가 된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만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 불경, 동양철학, 서양철학, 모든 그뭐 어, 무슨 어떤 뭐 철학, 세계 인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되고 지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야 이런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때를 날리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가 2021년 인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절에 뭐를 줍니까? 계란을 줍니다. 계란. 왜? 부활하라는 의미죠. 그게 계란이 21일 만에 닭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도 들 이런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계란은 그 부활하라는 그 의미 21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때를 어? 예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격압유럽 500년 전, 1000년 전 이런 그, 어, 그 예언을 보더라도 때가 지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섭렵해 적용시켜 보니까 2021년도가 제가 이 자연 연구한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때다. 그래서 이 때를 맞춰서 책을 떼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뒷면에 제가 요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가 단순히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씀은 과학적으로 모순이 있다. 업적으로 보면 예수는 신유생으로 때를 알리려 탄생하였던 인물이다 닭은 21일 만에 부화한다 여기서 21의 21은 수리적으로 21세기와 통하고 21세기 중에서도 특히 2021년에 도선풍수를 통하여 인류의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모두 밝혀졌다는 사실을 예수는 꼭 깨요 라고 닭 울음 울음소리처럼 때를 알렸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이책 속에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면 모든 자연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에 인류의 삶이 다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자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활용하면 얻고자 하는 걸다 얻을 수 있다. 그럼 인간이 태어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원합니다 태어나면 그러면 이네 가지를 원하는데 이네 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자연을 활용하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을 제가 자연 활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이 밝히게 된그 원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박민찬이가 밝혔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이 내린 땅입니다. 제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하늘이 내린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 북극 오성이 있습니다. 북극 오성이 우리 대한민국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린 땅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오성이라는 건 뭐냐?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 다섯 가지가 오성 아닙니까? 이 다섯 가지 오성이 우리나라에 비추고 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건 우주는 뭐냐? 양입니다. 양. 그럼 지구는 뭐야? 음이죠. 그래서 우주와 지구가 음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류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기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라는 이치가 크게 보면 은 우주와 지구에 우주는 양이고 지구는 음이다. 그래서 음양 관계로 해서 모든 이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주의 하늘의 오행은 땅에는 뭐냐? 아, 하늘의 오성은 지구에서는 오행입니다. 오행이 뭐냐? 목화, 금수, 토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나무 종류, 불 종류, 금 종류, 흙 종류, 물 종류.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다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뭐냐? 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 오행, 우주는 양이고 지구는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양과 음양이 있음으로써 오행이 생기는 거예요. 오행이. 아세요? 오행이 생겼다는 건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에 발생했다는 거죠. 이 음양서부터그 다음에 오행이 발생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발생함으로써 맨 나중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인간이 발생한 겁니다. 인간이 맨 나중에 발생한 거예요. 왜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성립이 돼야 인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책에 바로 인간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자 인류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천재나 어떤 학자라도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비과학이죠. 뭐를 창조했다면 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논리가 있어야 그것이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자또어 생물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은 어떤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진화가 된건 맞지만 진화가 어떤 미생물에서 된건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물에 의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는 맞지만 어떤 미생물에서 생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자의 말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서부터 지구까지 모든 만물의 오행의 이치를 다 따져보니까 인간은 만물에 의해서 탄생됐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거가 뭐냐. 인간의 생체는 우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 개념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뭐라 그래? 인간은 소우주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 몸은 소우주다. 우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니까요. 더 정확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은 태어난 연월일 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이 연월일 시를 풀어보면 이 사람이 음양오행과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양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음입니다. 이와 같이 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알다 보니까 완벽하게 밝혀진 거야. 그럼 무슨,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인류의 사람은 뭘 추구하느냐? 부, 명의 화목, 권을 추구하는데 이걸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운이 있어야 됩니다. 운을 갖게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밝혀낸 거야. 이 운을 갖게 할수 있어야 이네 가지 원하는 것을 인간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운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운을 밝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운을 원하고 운이 중요하다. 모든 거다 운하고 운명하고 다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운을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밝혀낸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책에 넣었죠. 완벽하게 썼죠. 이거를 알므로서 이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이 책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인류의 가장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 자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죄가 많은 거예요. 왜? 미래는 아는 사람이 걱정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아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대한민국 운명이 2003년도에 완전히 깨졌다. 운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라얘기하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면서 내가 가만히 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저는 우리 역사에 인류 역사를 제가 부정한 사실 3대 성인을 부정했던 그 이유 우리 미래 천년을 제가 내다볼 수 있는 모르겠어요. 천년 후에는 몰라도 천년 전에는 이 연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내기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한번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겠어요. 제가 쓴 책이지만 이 속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우리나라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다면 우리나라서부터 세상은 세계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고 만일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제이 인류는 어렵게 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 얘기 정말 어, 이, 어, 잘 들으셨으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6개월 만에 동영상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